여기 중간 한번 잘라볼게요. 한요 정도. 안연방으로 요 정도 자르면 되겠죠? 다 날려? 아니 내가 잘라줄게. 어, 그래도 예, 예, 예. 음, 음. 브래드미 또 전갈 키우고 해왔으니까. 그 정도 잘라도요? 아니 못 자르겠다. 한요 아, <웃음> 아, 정도까지 잘라볼게요. 너무 동남아 자르면 혹시 모르니까. 자 라사, 어 뭐야? 음. 그냥 어, 그냥 잘리네? 물 나오는데 혹시 불행히도 도구 아니에요? 아, 이거 그냥 네. 체액이에요. 보통 탄수화나 아 네. 절취류들 체액은 네. 이렇게 흰 색깔인 경우가 많아요. 아, 또 여기서 아마존 박사입니다, 저 아마존 선생이요. 이 네. 예, 사람은 이제 몸속에 <웃음> 네. 네. 이제 철 <웃음> 성분이 많아서 아, 헤모글로빈이 네. 있지만 <웃음> 이런들은. 자, 여러분 다 비슷한 마디로 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어 뭐야? 오, 아까 걔는 잘 잘렸는데 얘는 안잘안 잘려. 가져다 드릴까요?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저거 독 살아 있다. 라사. 자 아직 독이 살아 있는 상태예요. 방금 기절 시켰거든요. 잠, 아지막 라사. 오케이. 자이 독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야, 닭 어, 닭한테 줘도 돼요? 네. 닭한테 네? 줘도 돼요? 얘네 아무것도잘 잘려. 어 진짜? 한번 줘볼까요? 아, 몰라 나도. 닭한테 <웃음> 네. <웃음> 안 주고 여러분 처리하도록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다 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오, 자 정갈 네. 바로 뛰어 해볼게요. 들어가라 와, 아, 뭐야? 쪼그라드는데? 그지? 그러니까 근육이 쪼그라드나요? 어 몰라. 여러분 음. 지금 정갈이 쪼그라들었거든요.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약간 네. 터지겠다 이제 응. 물이 살짝 물기가 있으니까. 응. Can you try it? Translation, please. 어, 들어봐. 자, 뭐야? Oh, really? Really? 오, 네. 어, 하나 그러면 하나 드릴까요? 어, 맞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네. 하나 더장주 넣어줘 네 들어가라 오오오있다자마지막으리겠아삭포레는걸 보고 왔는데 오우, 아, 오우 쉐자 여러분 이렇게 쫙 튀겨줄게요 또 소금 좀 뿌릴까요? 아니다 하고 오우 슨 소리야 오 터진다 다야 뭐야 범프 범어야야 야, 야, 뭐야 신나는데? 야, 소다 아니 안타 절대 터지진 음, 않아요. 리본조시.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 진짜로. 음. 자, 엘레나가 먼저 아마 퍼스트 끊을 거예요. 엘나유 초이스. 에, 그래 캡틴. 캡틴 지알러지야알러지돌아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엘로 라와와와 와스. 엑사스 와, 진짜 근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마심. <mad -up> 연상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브리님 먼저 드셔보신데요 근데 저는 정말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 먹어야 되죠. 아니야 제가 한번 씹어도 드셔보세요 한번. 퍼베를 오, 오. 오 다리가 막 떨어져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ASMR 어때요? 배수지요? 소리 장난 아닌데? 오, 뭐야? 뭐야? 맛이 나는데? 베진짜레이션아 아, <웃음> 진짜 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에요 진짜 맛있다고 그, 진짜 맛요 진짜 맛있기요 아, 아, yeah. 진짜 맛나요 진짜 요 진짜 맛있 엘레나 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본답니다광어자여자친구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어요어 아, 진짜로 음. 진짜 고수예요 아니, 야, 그냥... 진짜 고수예요 오. 자 장조야 너 네? 같이, 같이 먹을래 누나 먹을래? 그키스타임아그키스타임키스타임 노노노노노노 노노 n 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노 노노노 맛있다니까. 음,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맛있어. <웃음> 야, <진짜요? 웃음> 야, 진짜 맛있어. 오, 야, 완전 이 진짜 메뚜기 같아요. 진짜 하 근데 진짜 맛있는 메뚜기 같아. 일반 메뚜기 말고. 음, 진짜 음. 맛있는 메뚜기장먹어 진짜 아, 맛있 아,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배배 <웃음> 귀여. 진짜 맛있다니까. 내한다 먹었어 나 음. 진짜 맛있지. 맛있지? 야. 아, 메뚜기야, 메뚜기, 진짜, 메뚜기. 어, 메뚜기야, 메뚜기야 진짜 어 메뚜기야 진짜 어머 메뚜기예요 <웃음> 장주가 아까 밀어이랑 귀뚜라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지 맞아요 훨씬 맛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낫고 이제 얘는 등값이 굉장히 얇은 애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지금 바삭하게 잘 지금 튀겨져가지고 훨씬 더잘 넘어간 거 같습니다 맥주 안주 잡으러 갈래? 잡으러 갈까요? <웃음> 자 그럼 이렇게 아마존에서 바로 전갈까지 먹어봤습니다 아 전갈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전갈 이렇게 맛있는 게 일단 뭐 다른 것도 먹을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더 찾아보도록 하고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